안녕하세요. n l 입니다 자,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는 앨범과 곡에 대한 멤버들과의 간단한 대화에 이어 타이틀곡 퍼포먼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퍼포먼스가 끝난 뒤 멤버들과 새 앨범 디멘션 앤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디멘션 딜레마에서는 이제 데뷔 후 마주한 세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들이 이제 다양한 욕망 속에 딜레마에 빠지고 이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 나갔었는데요. 이제 이번 앨범인 디멘션 앤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내달리던 소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는 그런 고민들이 시작하고 결국에는 세상이 틀렸음을 깨닫고 그 후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. 네 이번 타이틀곡 Blast Curse는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이들을 길들이려고 했던 조건들이 축복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이든 거짓이든 저주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 나가겠다 참견하지 말라 라고 외치는 소년들의 어,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. 음, 네. 노래 속 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은 이제 알아서 하겠다고 라 다짐하는 것처럼 저희 n i f 도 저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저희의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2월에 첫밴미팅 이후에 저희가 두 개의 앨범을 내면서 거기 더 많아졌어요. 그래서 NG 여러분들 앞에서 더 많이 퍼포먼스를 보여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NG분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더 뭔가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물론 아티스트로서 모든 무대가 소중하지만 역시 팬분들 앞에서 직접 퍼포먼스하고 무대하는 건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오프라인 공연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엔진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엔진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없이는 솔직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열심히 하나의 나이팬이 되겠습니다 연습실에 있을 때도 항상 엔진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어 그런 습관을 많이 들이고 있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그 엔진분들을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위버스나 어,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어, 대화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좀 뭔가 다크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컨셉들의 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. 그만큼 이번에도 이제 블래스트 컬스도 그런 느낌의 곡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뭔가 저희 다운 그런 이미 뭐 이미지 뭐 그런 컨셉 그런 강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네, 저희가. 생각을 하고 2022년에는 월드 투어를 통해서 저희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이제 엔진분들과 좀더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리패키지 앨범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. 그럼 지금까지 N.F.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